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그 어제 전화로 여쭤봤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서있게 설명들만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떻게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뭐여튼 잘된 건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어떤 그그전체적인그 그, 그 이렇게 미 양자역학적인 상태와 이제 그거를 이제 통계역학에서 우리가 처리할 때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다시 이제 부연해 주시면 되지 네.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그 제일 간단한 거는 핵심이 뭐냐면 그이 볼스만의 예 그이 통계역학 관계식 S equal K log W 예 의미만 정확하게 알면 돼. 근데 이제 이 S라고 하는 것을 해서 그냥 엔트로피. 엔트로피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최선도, 아 어, 이것의 엔트로피라는 말을 할수 있죠. 근데 그럼 이것은 뭐냐? 뭐의 엔트로피? 이것. 근데 이것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태의 엔트로피. 어 그러니까 다시는 그걸 갖상이라고도 합니다. 어, 이것이 가진 여러 형상이 다른 형상이 있을 수 있으면 형상 하나 하나에 대해서 이것의 엔트로피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 같은 이거지만 어, 그러니까 어, 이제 대상을 물 1kg이다. 일단 물1 k g 의 엔트로피란 말은 없어 물 1kg이 어, 영하십도시의 얼음으로 있을 때 엔트로피. 한번 말해보세요. 음. 그럼, 그게 그 형상 또는 그 어, 거시 상태는 어, 영하십도시의 얼음이죠. 근데 그냥 크게 보면 얼음의 엔트로피. 물의 엔트로피. 물이 액체. 에, 그거가 수증기로 됐을 때 엔트로피라는 말을 할수 있는데 그때도 어, 같은 어려움, 또 같은 물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에너지는 다를 수가 있거든. 그것의 에너지가 다를 경우에는 온도가 다른 걸로 우리 눈에 나서. 예. 예, 예. 어, 그러니까 4도씨의 물의 엔트로피. 그 네, 말이 돼. 음. 근데 물 1kg의 엔트로피. 그 말이 안 돼. 그니까 러 H2O 1kg의. 어, 엔트로피는, 1kg의 어, 엔트로피는 아. 말이 안 돼. 그렇죠.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형상. 네. 어, 그 형상이다. 그건 일상적인 걸로 내가 말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그것의 상태를 지정하고 그것의 엔트로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음. 어, 그래서 엔트로피가 에너지 함수다 하는 말을 내가 했는데, 그 네.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4도씨의 엔트로피와 10도씨의, 물 10도씨의 엔트로피가 다르다 하는 얘기예요. 음. 그러니까 물 사, 10도씨가 되려면 에너지가 훨씬 더물 속에 많이 지금 담겨 있는데, 그물 1kg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에너지는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에, 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에너지의 경우도 아, 네. 엄격히 말하면 어, 이물 1kg에 에, H2O 1kg의 에너지 하면 말이 안 돼요. 음. 그질량은 말이 어, 되지만 네. 그것은 어, 이, 그 물이 됐을 때와 얼음이 됐을 때 에너지가 다 다르, 다르고 네. 같은 무대도 어, 온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음. 그 에너지는 그렇게 우리가 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는 어, 에너지도 어, 일종의 그 거시 상태의 에너지를 네.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음.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예 그래서 그 이 에너지가 달라지면 엔트로피가 달라지는 거지. 그 다른 음. 대상, 대상, 바탕 대상은 같은데 에, 그것의 거시상태가 달라져. 예예. 예, 어, 음. 어, 그래서 고로 어, 한 건데 그런데 그런 미상태는 뭐냐? 네. 예. 그러면 어, 4도씨의물 1kg을 구성하고 음. 우리가 어, 지칭할 수 있는 그 분자들의 음. 가능한 배열이 얼마 몇 개가 있느냐 숫자예요. 네, 네, 네. 4도시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고정되게 가지고 있는 그것들의 그걸 구성하고 있는 이것이 서로 다른 동력학적으로 서로 다른 어, 그 배치의 숫자 하나 하나가 동력학적인 상태입니다. 예예. 네, 네, 네. 그것이 숫자가 몇이냐 하는 것이 w 예요 네, 그렇죠. 예. 네, 네. 그러면 거기다 로그붙인 것이 그것의 엔트로피. 10도씨가 되면 그가이도 달라진다.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10도씨를 구성하고 있는 그 물이 있을 수 있는 동력학적인 상태수는 엄청나게 너무 많아져. W 숫자가. 그래서 거기다 로그 붙이면은 그때 10도씨의 물이 가지고 있는 엔트로피.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동력학적인 상태가 이제 그 눈에 지금 안 보이는데, 이제 고전역학적으로 먼저 그림을 그리면, 예, 분자들이 어디에 놓여 있느냐, 배치도 하나에 위치가 다른 건 상태에 다, 다른 걸로 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니까 그것들의 배치가 하나하나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상태인데 그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또 다른 거죠 예, 예 운동량이 또다른데 예. 근데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건더 빨리 움직이고 어떤 건 적게 움직이고 또 비슷하게 움직이고 하는 그가지수가 훨씬 늘어난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동력, 이, 운동량에 가질 수 있는 가지수가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엔트로 역할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양작학적으로 우리가 음. 보면 예, 예, 예. 그러면 그것을 나타내는 양작학적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근데그 네, 네. 예, 상태에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고전역학적으로 우리가 그리는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게 비게 해요. 음. 예, 그래서 어, 어쨌든 간에 에, 엄격히 말하면 그 이제 그 만약 고전역학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거 하고 달라지면 그 우리 양자역학 쪽을 따라야 되고 에, 실제로 이제 그릴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 수만큼 양자역학적으로 다른 상태가 있는데 단 양자역학적으로 하는 다른 상태는 그 하나 하나가 H라고 하는 프랑크 상수 어, 운동량과 에너지의 그틀 그 안에 딱 집어들 때, 그 하나의, 그, 이, 막, 1차원적인 발륨이, 음, 그것이 애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하나의 상태 하나씩을 꼽아 넣는 걸로 치면, 양력학적인 숫자로 개수가 나오고, 고전역학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그 숫자를 또 W를 계산할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은, 일정한 기준을 내가 적해버려 어, 이거 안에 들어오는 건 같은 거 이거 밖에 나가는 건 다른 거로 정하자 하면 그 정함에 따라 서 W 숫자가 달라지죠 음. 그러면 W가 달라지면 엔트로피가 달라질 게 아니냐 그래서 엔트로피의 절대치는 얘기할 수가 없어 단이 4도씨 때 달라진 것과 10도씨 때의 것에 그 같은 방법으로 걸 어, 어, 하기 때문에 그 숫자의 비는 이제, 그 비가 우리한테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그 비를 쓰고 단지 그 기준, 어, 어느 하나를 그냥 딱 잡아서 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이 엔트로피의 상대적인 가수는 어, 여전히 예, 어떤 걸 취하든 같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가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음, 예, 양력에서는 아예 그 수치가 절대치가 저저 버린다 하는 것이 재미있는 거죠.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음. 이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을 해서 음. 그 정도만 말씀드릴 거제요제 아, 제 개인적인 질문에 아, 한 가지만 아, 더 여쭤보고 마치셔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그 엔트로피가 그 에너지의 함수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저한테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 이런 건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고정돼 있다든가 같은 온도일 때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그 거시상태가 이렇게 미상태 숫자들을 면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미상태가 다른 거시상태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숫자가 많은 대로 이게 여기에 이 거시상태에 있었다면 자연스럽게 일로 올라가고 여기 있었으면 여기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면 어 이제 이, 이, 각각의 그 거시상태들의 미상태 숫자가 늘어나고, 음, 음. 근데 여기에서 엔트로피가 에너지 함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 고정된 상태일 때 가장 큰 거시상태에서 음. 다그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또 거기에 가장 큰 거시상태로 음. 요 사이에 아, 이렇게 엔트로피 변화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그 관점인 음, 건지 그래도 예. 상관 없겠지 예, 그래도 될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경우에 에너지가 요만큼 적을 때에 예, 요것에하자면그 예, 가장 엔트로피가 큰 것이 상태가 예. 안에 있는 W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은 요게 들어가면은 어, 가장 큰그 예, 어, 것이 이게 월등하게 늘어나지 예, 그래서 이이 된다. 어 그런데 이제 그래서 어, 이 에너지가 요거만큼 들어가면서 이면적이 이렇게 넓어졌다. 예. 바로 그, 그 엔트로피가 어. 에너지 함수라는 것은 그, 그, 이 가장 큰 거지 상태 그치? 간에 이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뭐 이거, 이거 이것들도 되겠지 이것들도 어, 이것들도 어, 어,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규정하기 따라서 어, 에너지는 그그 그렇, 다들에도 뭐 절반쯤 섞인 에, 경우 절반쯤 에, 자꾸 섞인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간 단계도 뭐 비슷하게 갈수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걸 얘기했다고 마지막에로 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어떤 상태의 엔트로피하면 일단 그 상태 안에서는 다 맥시마 엔트로피가 된그 상황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웃음> 이걸 본다, 뭐 그런 될것 같아. 근데 이제 단계는 지금 현재 W의 차이인데, 에 예, 그것의 그 로그 W의 차이, 네, 엔트로피 차이. 네, 네, 네.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생각해 본 결과로 음. 엔트로피 이해하려면 음, 음. 요, 요 단계에서의 음. 상태 변화를 첫 번째 그 음, 이제 W에 음. 의해서 음. 이해를 하고 음. 그 뒤에 에너지가 입출입을 할 때. 그 가장 네. 큰것 사이에 이걸로 하는 네.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들더요 음, 그래도 되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어, 현재 이제, 보통 이제 이, 이, 이것의 엔트로피가 이거라고 이제 얘기해요. 거는 그런데 요거는 아직 그거에 도달하기 전에, 그 섞이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주면 에너지가 처음에는 이 부분에 먼저 있다가 점점 주점서 에너지가 전체로 퍼져나가지. 그러면 아직 이 부분에 있을 때와 에너지가 이만큼 왔을 때, 전체로 다 퍼졌을 때 각각은 다 다른 거시 상태로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열 열을 줬다. 근데 열이 아까 보면 탁 여기 퍼진 게 아니고 네, 네, 에너지가 가는데요 부분이 먼저 에너지가 많이 왔어. 그럼 여기 더 뜨겁고 여기 차갑고 뭐이안 내부적으로 그, 그렇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라고. 이 예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게 다 전체가 이제. 예. 그뭐 같은 온도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물 사도시의 엔트로피 하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지 사도시가 됐는데 이런 단계에 있는 거는 그건 또 우리가 또 별도로 또그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그 특별하게 보면 그 중간 과정의 엔트로피 생각하고 그 보통은 이제 이걸 어 얘기하게돼요예 알겠습니다. 음, 음. 오늘 예그 학생들 질문을 다루는 것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아마도 그 종강 전에, 이제는 종강 후에라도 학생들 질문들을 취합해서 한번더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그 뭐, 네,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뭐, 렇게 하여튼, 어, 긴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뭐 더위죠? <줘>. 됐는지 모르겠네. <웃음> 네, 오늘께 소득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웃음>